창피해. 와, 괜 와! 매주 수요일 밤을 책임지는 세 남자. <웃음> 스포이 윤윤형 전현둘의 등생 근토 저희가 오늘 이제 새로운 걸 준비해봤는데 광화문클래식에서 핫한 코스프레로 전북대 로니콜몬, 전북대 제이커틀러 지원 동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여친과 같은 헬스장이라 같이 가서 운동하기로 했으면서 부스터를 마셨다고 전여친을 내팽겨치고 먼저 운동하러 간 사나이와 운동한다고 전여친과의 데이트를 취소한 또 다른 사나이 저희에게 공부 연애보다 운동의 1순위이기에 교수 당신들 근육 많아? <웃음> 자 이거 녹화해가지고 저희 어. 전북대학교 교수진에 제 보내겠습니다 다 롱입니다 모든, 모든 학과 선생님이라든자 <웃음> 예.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26살 전북대 제이커틀러입니다 <웃음> 예 안녕하십니까 23살 전북대 로니폴먼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코스프레를 하는데 네. 어, 제이커트를 좋아하니까 저는 제이커트를 하고 예, 로니콤 하자해서 그게 코스프레가 돼요? 대학교 커뮤니티에다가 어. 장난으로 올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얼굴 옆모습으로 줌한번 당길 수 있어요? 속눈썹이 어떻게 저러지? 들어봐요 <웃음> <형, 웃음> <형, 형, 웃음> <형>, <웃음> 저 제품 <웃음> 어디 거예요 이거 몬스터 짐에서 이제 코브라! <웃음> 아 몬스터 짐에서 코브라 그래야 이거 죽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좋아! 야, 저 로봇인데 거의? <웃음> 위에 세팅이 안돼 있잖아요 콜몬 씨 일로 와봐요 <웃음> 그게 맞아요? 아저 아, 콜먼 콜먼 혼내고 있어요 빨리 <웃음> <그게> 맞냐고요 <웃음> 언제 콜먼 <콜만> 혼내보겠어요 <웃음> 스텝을 뒤로 옵니다 발 부퍽 아, 아주 살짝 그렇죠? 아주 살짝 잡고 몸의 상체 다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말아주고 위에서부터 잡아주면서 모아주고 내려주고 가슴 열어주고 그 다음에 버겁을 빡 잡고 천천히 들어올려서 올린 다음에 차렷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뼈를 뒤로 축하면은 추가적인 수 축이 되는 겁니다. 웨이브를. <웃음> 그러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봐봐요. 일단 슈러그를 하고 슈로그를 하고 날개뼈 뒤로 접고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렇게. 알겠죠? 예. 이게 세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슴을 한번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복압을빡 잡고 드는 겁니다 보여지? 골몬골몬 <웃음> <홀만. 웃음> 다시 네, 발끝 좀만 이고 다시 날개비 세팅하고 가슴 열고 복압 접어 음. 접어 접어 다시 뽑을 때 제대로 접어요 야, 이거를 <웃음> 하나 추가 설명해 주자면 은 뒤로 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접어주기만 해야 돼 중립이 상태에서 와이웨이 <라이> 와이웨이 뭐안 해요 예보디 안 해요? 이 아... <놀린> 로딩으로 맞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놀린> <놀린> 이러 순간 다세로 올려 올리고 날개뼈 접어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아 처리... 오 오케이 배한번 까보세요 복근이 안보는것 같기도 하고. 야, 좀 이제 볼만 하면 상태 키려고랬거든아 내려. <웃음> 자, 아이 다시. 바로 만들으라요, 만들. 허리 아프다니까. <웃음> 그, 천천히 올려요, 세게 올리는 거 아니야. 충차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 어 뭐가 그렇지. 어좀 낮은 거 같은데 아까보다. 확실히 어, 나왔어. 어. 여기 넣어야 돼요, 여기 넣어야 돼. 그렇지. 오, 오케이 잘했어. 야, 잘하는데? <웃음> 여기는 콜몬 저... 자주심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콜몬이 그냥 콜몬이 아니라 공용이한 공 콜몬인가보자 지금 어우 왜 창피해 <웃음> 캠퍼스 커플이었나요? 두 분? <웃음> 저는 다른 강대. 데 캠퍼스 커플이요? 이쪽은? 저는 그냥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장거리? <웃음> 네, 자세한 내막은 이제 말씀드릴수가 없네 o 이상한 o is that? Who is that? w 저.. 성준, s that? Who is that? 세세 o is that? w h 이이 잡지 않았나요? 자자. <웃음> <웃음> 콘텐츠가... 음. 진짜. 오. 오! 자, 하나. 하나. 하나. <웃음> 네. <웃음> <안 길이다>. <웃음> 다섯! 눈이 매울 것 같은데? 다섯. 그지 짝수 괴로 끝나야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무렇지 않습니다 교수 너 나와! 교수 <웃음> 그그 <웃음> 가슴 열면서 당기세요 <웃음> 당기기 해줘 잠깐 야소하겠습니다하하하하하하리 <웃음> <웃음> <웃음> 유지하고 그냥 허리 응. 응. 유지하고야좀더 <웃음> <주고. 웃음> 숙여보자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려면은 여기서 무릎 외전 살짝만 넣어줘 그치 어, 그럼 엉덩이 힘실죠 어, 무릎 외전 좀만더 넣어보자 어어어 어, 어, 그 정도까지 어. 이렇게 해주면 하시고 좀더잘 더, 더, 더 되거든? 음.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아까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 이거 흉곽 열다는것 자체가 이 상지를 드는 게 흉곽을 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가슴에 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이 갈비뼈가 바깥으로 벌어진다는 음. 느낌으로 깊게 등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아. 어깨 힘, 어깨 힘만큼 그만큼 힘을 풀어줄 때까지 내려서 등을 다 늘려야 돼. 그때까지 나는 버텨주 기만 하면 돼. 복근 스트레칭 상태도 버텨주는 거야. 어깨, 아니, 나는 좀 어깨 너무 않는데. 긴장됐어. 누구 할 때? 그렇지. 이제 자세만 대충 알고 리듬은 그 다음에 따라가도 돼. 그렇지. 엉덩이 계속 들어주고 하복부 늘려가지고. 오. 그렇지. 그거, 훨씬 어, 낫다. 야. 그렇지. 어깨 힘잘 풀었어. 어깨 힘 풀어. 어깨 힘 풀어서 등다 늘리고 빵. 땡겨. 어, 어. 풀었다. 당겨. 이게 지금 팔로 당기려고 하지 말고 보압을꽉 잡으면서 그거를 수축 강하게 시켜 빠르게 폭발력 있게 빠르게 해도 돼어 무거운가서 너 이거밖에 안 돼? 야 오늘 근데 채팅창이 전북대 사람이 한 120명 들어온 거 같은데? 내가 보기 <웃음> 지네들끼리 소통하고 있어 다이와 <웃음> 이와 <웃음> <웃음> 천천히 해봐 이완스 yes. 지금 천천히가 안돼 본인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자세부터 익혀야 될것 같아 지금 경주마야 어. 어뭘 어. 천천히야 지금 <웃음> 그렇지 그렇지 가. 나중에 해 아, 나중에 가가자세 가. 개만 더가 하나! 아, 야! 로니콜, 로니콜은 맞네! 그리고 진짜로 하체에 딱 실리는 느낌의 댄스오버 골반 들자마자 딱 짚어야 돼. 야균형뭐 <웃음> 수색해? <웃음> 골반 들고 발꽉 잡고 <웃음> 어깨 <게임> 풀면서 <웃음> 왜 이게 철삭거리에 <철사건> 걸려. <웃음> 하나! 빵! 둘! 오. 빵! 오. 셋! 빵! 수축 마무리할 어, 때까지 호흡 잡아. 샬라이만 <웃음> 힘주지 말고 지금처럼 <웃음> 상완 다 돌아갈 때까지 꽉! 전부터 보디빌딩 갤러리 친구들에게 한번 한마디씩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 조심히 쓰고. <웃음> 왜글 <글을 웃음> 조심히 쓰래? 하체 갑자기. 운동 좀 하라고 욕 네. 먹었습니다. 제가. 아 하체 운동 좀 하라고. 아, 하체 한번. 보여줘. 욕 먹을 나잘나는데 아니 잘 좋은데? 익명으로 욕한 친구한테 한마디. 네, 네. 욕해도 돼. 나보다 고정 많나? 와. 전주의 자랑 또 뭐가 있나요? 전주의 자랑 당연히 로니 제이 휠러 삼형제가 자랑이지 않을까. <웃음> 난말 못하겠어 인천의 자랑 인천사람입니까 인천대학교 아로 t c 의 자랑 터포이 <웃음> 네, 저희들이 잡기술 타임인데 뭐 어, 말이 잡기술이지 좀 부은 팁들이에요 등 하부병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부로 자꾸 찍어 누르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상부의 디테일이 많이 사라지고 상부의 매스감도 없습니다 많이 여기잘 키워줘야지 포징 잡았을 때 이쁘게 나옵니다 이제 세팅부터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의자 각도가 있죠? 음. 의자 각도랑 이 케이블 당기는 각도랑 먼저 일치시켜주세요 어. 일자로 만들어두고 해야 돼요 예, 예. 가끔 가다 보면은 헬스장 가면은 막이따을 해놓고 이렇게 앉아서 당긴 사람도 있어요 깨집니다 어디 가요? 대가리 깨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케이블이 가슴을 열어주고 그대로 등 상부로 꽂힐 수 있게 당겨주는 거지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광배부터 수축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안까지, 손목까지 수축을 끝까지 조여주는 거 허리가 아파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우야 좋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여기서 <웃음> 하나 더 팀을 줄게요 이 몸을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살짝만 무거워지면 나 나간다 지금 팔을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 은이한이 <웃음> 이 척추를 기점으로 오. 근육이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그렇지 이 느낌 그때 손을 살짝 모아놔봐 놓으면서 야, 그다음에 상... 수축하면서 손을 벌리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해봐 어때요? 오케이 개쩔죠. 수가 좀 걸리면 위로. 아, 어때? 아, 수치게 이게 바깥으로 타고서 와더 위로 올라가니? 요 이렇게. 오 에이. 아, 이거 잘할 수 있겠지. 놓을 예. 아. 때는 모으면서 나. 이거 아. 잘할 수 있어. 아. 모으면서 놓. 뭐. 야, 이거 진짜 쉬운 거다. 어. 어. 어. 제이컵 아, 아, 진짜 멋잖아 준영아 여기 손대봐. 제이스 여기 손대봐. 이내 나오고 지금... 뭐야? 이거 놈치 아니라, 저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거? 뿌풀이 되고 있어 그렇지! 거기까지 모으면서 놓고 벌리면서 당기고 좀 손을 모으려고 볼까? 하지 말고 밀면서 여기 테, 이거 스트레칭감 느껴봐서 모곤 중앙에 여기가 벌어지게 어. 천천히 해봐요 여기 살짝 1초 홀딩 해봐요 쭉 밀어봐 뭐 일찍 가야돼시네 <웃음> <웃음> 눌러주고 당기고 눌러주고 당기고 자 여기서 가슴 열어주고 손을 이렇게 쭉 밀어줘야지 등 가운데가 벌어지고 이 상태에서 손, 그냥 힘의 방향 따라가지고 쭉쭉 쭉. 오케이 이런 Jew. Jew. Okay. Jew. Jew. Jew. Jew. j e 이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ew. j 로더 위로 그렇지! 응. 오케이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조금 더 위쪽으로 둘, 둘, 둘! 좀 많이 나아졌다 아까보다 셋! 에이. 고개 가만히! 고개! 고개! 고개! 고개 가만히! 고개. 집에 빨리 가야 돼? 아니 고개 가만히! <웃음> 왜 그래! 그렇지어 이거 어때? 느낌 오니? 어때 음. 점점 잘한다 응! 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버스로 앉아주세요 어. 리버스로 앉아주시고 여기서 가슴 열어주고 몸 살짝 뒤로 제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거 손 케이블의 방향 그대로 등 상부로 올수 있게 위로 당겨준 위로 위로 아니, 사실 누가 했냐면은 달라스 맥카버 선수가 등의 중앙 부분하고 두께감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냐 했을 때 이렇게 레플 다운해서 허리를 많이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케이블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거꾸로 앉아, 리버스로 앉아가지고 했을 때더 편하게 돼 이게 힘의 값 자체가 뒤로 여기서 누워버리면은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그렇죠. 세 버려요 그렇죠 중량이 세 버려요 근 손실만이 손실이 아닙니다 중량의 손실도 손실이에요 저희가 수직 저항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중량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웃음> 몸량의를항어주고등 상부로 수직으로 꽂히게 만들어 아, 거예요. 오케이, 이런 오케이. 식으로. 쇄골 바로 아래, 여기 가슴 상부 거기로 한번 당겨 볼게. 더 누워. 더 누워, 더 누워. 그 다음에 몸 유지해야 돼. 그렇지. 어. 몸 따라가지 말고. 어. 굿. 굿. 어. <웃음> 잘한다. 어. 자 이게 몸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어. 설명해 드릴게요. 척추를 기점으로 등근육이 양쪽으로 늘어납니다 그거를 위해서 몸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수축하면서 갈비뼈가 열린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위로 올릴게요 수축할 때 어떠니? 너무 엄청나! 그렇지! 자 여기서 자, 뒤에 눕고 눕고 가슴 들고 자 그렇지! 자그 다음에 어. 가슴 열린 상태에서 한번 당겼다가 천천히 동작 둘자 엉덩이 살짝 위에서 엉덩이 좀만 이쪽으로 당기고 여기 3번 둘게 그렇지. 그럼 팔 팔꿈치 쭉 필게 우리 놀 때. 아, 팔꿈치 쭉피라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대로 당기고. 오케이. 어떤 어떤? 약간 어디가 운동이 돼 그러면 지금? 이동 <웃음> 자, 이게 습관이 많이 들어서 우리 팔꿈치를 자꾸 돌리는 거를. 팔꿈치가 바깥으로 향해서 걸려진다 생각하고. 어때? 지금 거는? 음. 그 등에 중앙쪽 중중앙쪽에 오나 예 네. 놓을 때 끝까지 끝까지 동작 그래요. 천천히 자숨한번 고르고 저 <웃음> 강근이 <전화는 배우게> 좋은 이유가 있었나 숨한번 고르고 아 진짜 아이 컨셉이야 진짜 이래요 저랑 힐러가 뭐라 하는데도 고집 너무 세가지고 안 됐습니다 저 고집을 계속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 고집이 아니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몸이 2 3년 동안 너무 굳어가지고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도이로 그렇지 이거 이거! 어! 기둥 그쪽 라인의 느낌이 확 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근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저는 운동 좀 해. 이 정도는 돼야지 전환이. 음.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저이가막 심어. 음. 어? 시험 나가요? 저 내년에 4월에. 내년에? 벗어. 자, 데이 포징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저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 야, 야, 자, 야, 보세요. 데이 포징 준비 안 했어요? 와야 어울리는데 나름? 오, 와 재밌다. 와살 많이 뺐어. 어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너무 많이 해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배운 거 바로 바로 어요 와. 오. 아이고, 창시 도와지 어, 좋아.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아니, 땀, 다 와! 지금 뭐야? 자랑스러운 후배자 야! 안무 흠을 비하더니 자, 전면 포즈 마지막! 야! 아 자, 저녁 했나요? 됐습니다. 자, 저녁자와 비전�자의 커플 포즈! 자, 마지막! 자, 우정의 모습 힐러! 야! 포즈가 아 연구야! 힐러, 힐러, 힐러! 자, 오늘 어땠나요? 등이 좀 약점이었는데 네. 많이 배웠었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슬로이크먼 그동안 이제 등 운동 완전 벽닭으로 했었는데 저 오늘 벽닭으로 했다는 걸 여실이 느끼고 아, 우리 교수님보다 대단하신 명 강사 <웃음> 교수님의 이제 수업 지식 머릿 속에서 네. 좀 버리고 네. 이제 이거 바벨로우랑 렉풀 아. 지식 딱 습득해가지고 그치 뭐 교수님이 f b 스유비폰 아니잖아 맞죠 어, 어. <웃음> 니네 몸 좋아? 음.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런 분들 있으면 지원하세요. 저희가 언제 또 오픈할지 모르는데 대기하세요, 대기. 다음에도 또 저희가 방송 기획해서 보여드릴 거고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루토였습니다 꿀토.